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자 우리가 지난번에 수업 못했던 거를 자 우리 인강으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어 최종 결과물을 만들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부족하죠. 아 그래서 어 우리 정규 수업 이외에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자 영상을 아, 들어가면서 어, 따라 할수 있도록, 자,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계속 반복 시청하면서 직접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은, 어, 자, 자바스크립트 간단하게 지난번에 소개했었죠. 자, 자바스크립트로 만든 라이브러리, 자, jQuery, 어, 뭐, Node.js, 자 여러 가지 있는데 자 우리는 아, jQuery 플러그인을 다운로드 받아서 지난 시간에 자 캐러셀이라는 것을 한번 만들어봤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홈페이지 주소에다가 캐러셀을 아, 구현을 해봤죠. 특정 공간에 여러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자, 그러한 예제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자두 번째 아 어, jQuery 플러그인입니다. 자 오늘은 뭐냐면 자 베가스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베가스를 이용해서 아풀 어, 스크린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베가스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어, 이미지 또는 자 비디오 음, 동영상으로 풀 스크린 자 랜딩 페이지를 만들 건데 자 랜딩 페이지는 뭐냐? 그냥 홈페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사용자와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페이지. 자, 여러분들의 홈페이지 주소를 입력하게 되면, 자, 인트로가 있는 학생들은 인트로 페이지가 가장 먼저 화면에 보일 거고요. 자, 인트로 페이지가 없는 학생들은 자, 메인 페이지가 보이겠죠? 자, 그것을 자, 랜딩 페이지라고 부르는데, 자, 그렇다면 내 사진이나 나의 결과물로 풀 스크린 배경 페이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자, 베가스라고 하는 jQuery 플러그인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베가스 자, 풀 스크린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샘플을 먼저 보내 보여드리면 자, 이런 겁니다. 자, 제 홈페이지입니다. 자 사진이 자풀 배경으로 사진이 자 계속 슬라이딩 바뀌어 가면서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진이 계속 바뀌죠. 그것도 풀 스크린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진으로 자풀 배경을 이용을 해서 어, 홈페이지에 뛰면 어떨까요? 아니면 여러분들 홈페이지에다가 어, 그 동안 여러분들이 매 감옥마다 어, 결과물로 만든 것을 포트폴리오 사이트처럼 이미지를 노출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그래서 사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애니메이션을 줄수 있고요. 자, 이런 예제도 있습니다. 자, 이것도 어, 앞에 거랑 본 것과 같습니다. 자, 앞에 어, 샘플은 사진이 자, 쭉 튀어나왔었는데, 지금은, 자, 연하게 사진이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러한 애니메이션 효과를, 화면 전환 효과를, 베가스라고 하는 플러그인이 지금 다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했었던 캐러셀. 자, 우리가 CSS 파일이나, 자, JS 파일을 직접 코딩 하지는 않았죠. 자 기존에 아, 제공해주는 사이트에 가서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필요한 것들만 우리 서버에 올려서 아, 일부 수정했던 기억이 날 겁니다. 자이풀 스크린, 자 랜딩 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우리는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아, 베가스 이용할 거고요. 자또 하나. 자, 이런 샘플도 있습니다. 자, 사진이 너무 이쁘죠? 어, 그리고, 아, 동영상도 보이네요. 자, 사진 첫 번째 사진, 두 번째 사진, 자, 세 번째 사진, 자, 네 번째 사진 보이구요. 그 다음에, 아, 동영상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홈페이지 배경에 이미지, 동영상 모두 다풀 배경으로 쓸수 있다란 얘기고요. 자, 그것을 쉽게 지원해주기 위해서 만든 플러그인이 베가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베가스를 가지고 자,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가스를 이용한 풀스크린 랜딩 페이지 만들기. 자, 준비 사항이 있는데요. 어, 자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 샘플 파일을 자 우리 이클래스에다가 e 올려놨습니다 자 어떤거냐면 자 이클래스 e 사이트에 자 여기 17번 이라고 되 있는 자 게시글이 있죠 자 베가스 실습을 위한 기초 파일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자 베가스 실습을 위한 기초 파일 돼 있구요 자 여기에다가 제가 앞쪽 파일을 하나 올려놨어요 그쵸? 자 여러분들은 이 앞쪽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받아볼까요? 자 저는 바탕화면에다가 바탕화면에다가 자 베가스 파일을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자 다운로드 받았구요 자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아이고 아이고 잠깐만요 취소 취소 취소 미안합니다 미안한데 여기 파일이 중복되네요 자 바탕화면에 자 다운로드 받은 파일이 어디 있나요? 자 여기 메가스 실습이라고 되어 있는 파일 있죠. 자, 이 파일을 압축을 풀겠습니다. 압축을, 자, 여러분들 컴퓨터에다가 압축을 푸세요. 자, 압축을 풀게 되면, 자, 이런 파일들이 생성이 될 겁니다. 자, css 폴더, 이미지 폴더, js 폴더, 비디오 폴더, 그리고 자 html 문서가 하나 들어가 있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쉽게 코딩하기 위해서 어, 미리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한테 제공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자 우리 이클래스 e 자료실에 어, 베가스 실습을 위한 기초 파일이 있고 자 파일이 자, 하나 첨부되어 있을 겁니다 자 다운로드 받아서 압축을 푸시고요 압축을 풀게 되면 자 이런 파일들이 나타날 겁니다 자 css 폴더에는 뭐가 있나요 자 베가스 점 css 는 파일이 있구요 그리고 vg.css 파일 두개가 있습니다 자 css 두개의 파일이 있구요 자그 다음에 이미지 s 라는 폴더에는 제가 다섯개 사진을 미리 넣어놨습니다 자 우리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다섯개 사진 넣어놨는데 자 여러분들은 자 우리 연습은 이걸로 하지만 실제 여러분들 홈페이지 도메인을 연결하게 되면 자 여러분들 사진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결과로 이미지를 싹 바꾸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이 다섯 개로 실습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리고 jQuery 파일 자 베가스라는 플러그인을 사용할 수 있는 JS 파일입니다. 자 제가 하나 넣어놨죠? 자그 다음에 자 비디오 파일도 하나 넣어놨습니다 동영상 파일이에요 동영상 파일 자 그리고 자 베가스 1이라고 하는 html 파일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다운로드 받아서 자 여러분들 서버에다가 자 여러분들 서버에다가 음 자 저는 지금 베가스 세개세 3개, 개가 있는데요. 자 저는 자 베가스 테스트라는 폴더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여러분들도요. 자잘 들으세요. 자 지금 이 다운로드 받아서 압축을 푼이 파일들을 여러분들 홈페이지 HTML 폴더 밑에다가 HTML 폴더 밑에다가 저랑 똑같이 하세요. 베가스 언더바 테스트라는 폴더를 하나 만듭니다. 자, 빈 공백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새로 작성 누르신 다음에 베가스 자. 자, 이렇게 할게요. 풀 베가스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따라서 하세요. 자, 풀 베가스라고 하는 폴더를 자, 입력하시고 확인을 누릅니다. 풀 베가스. 확인 눌렀습니다. 자, 다시 다시 한번요. HTML 폴더 최상위 루트 누르신 다음에 자, 빈 공백 눌러서 새로 작성. 자, 그리고서 풀 베가스 라는 폴더를 만들겠습니다. 확인. 자, 그랬더니, 자, 어디 있나요? 풀베가스라는 폴더 만들어졌죠? 자, 확인되셨나요? 풀베가스 폴더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풀베가스 폴더 안에 들어가서, 현재 종속되어 있는 폴더가 아무도, 아무것도 없어요. 자, 여기다가, 자, C, 자, 우리 앞쪽 풀었던 CS 폴더를 자 그대로 옮기면 자 CSS 폴더가 만들어집니다 자 마루, 마우스로 드래그 앤드롭한거예요자 그래서 풀 베가스 밑에다가 CSS 폴더 만들었고요그 밑에 있는 파일 두개가 들어가있죠 확인됐나요 자 다시 풀 베가스 폴더 밑에다가 자 이미지를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쭉 옮깁니다 업로드 자 그럼 다섯 개의 이미지가 올라갔습니다 그쵸? 자 다시 같은 방법으로 풀 베가스 JS 폴더를 그대로 마우스로 쭉 드래그합니다 업로드 자 JS 올라갔구요 자 비디오 파일도 쭉 마우스로 드래그하겠습니다 업로드 자 비디오까지 올라갔습니다 자그 다음에 풀 베가스라는 폴더 밑에 베가스 1이라고 하는 것은 HTML 문서입니다 자이 html 문서가 css 이미지 js 비디오 자이 폴더에 포함된게 아니라 풀 베가스에 포함된 거기 때문에 베가스 1 1이라, 이라고 하는 html 문서를 밑에다가 쭉 드래그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추가 됐습니다 이파일은 어디에 있는 거라고요예풀 베가스 라고 하는 폴더에 들어가 있는 html 문서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같이 따라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다 같이 코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여러분들은 자 제가 준비상으로 이렇게 적어놨지만 적어놨지만 한번 그냥 읽어보시고요자 저는 일단 이 페이지는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css 를 사용해 풀 스크린 배경을 만드는 방법도 당연히 있어요 자 우리 지난 학기 때 css 문법을 했었잖아 그래서 자 백그라운드 라고 하는 css 속성을 이용을 해서 어일1 j p g 라고 하는 파일을 어, 반복하지 않고 고정해서 어, 풀 사이즈로 어, 배경을 쓸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죠 자, 그러니까 css 문법으로도 아, 이미지를 전체 배경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쵸? 어, 우리 지난 학기 했었던 겁니다 자, 그러나 오늘의 수업 내용은 css가 아니라 자 베가스라고 하는 플러그인을 한번 사용해보자 라는 거였죠 자, 이 페이지 그냥 스킵해서 넘어가시면 되겠고 자, 지금 보이시는 페이지가 아, 베가스라고 하는 플러그인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자, 이 사이트 주소는 자, 여기 vegas. j a y s a l v a t.com. 아, 자, 이 사이트를 주소 입력해서 들어가시면 자, 여기도 제가 입력해 놨죠. 자, 이 URL 주소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사이트가 접속됐나요? 자, 이 사이트에 접속이 됐습니다. 자 베가스 파일 나타났죠 어, 베가스 현재 버전 2 까지 나온 거고요좀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자이 플러그인도 계속 업, 자, 업데이트가 되니까 현재 우리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버전이 베가스 2.5.1 이라고 돼 있는 최신 버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클래스에다가 올려놓은 것이 바로 2.5.1 버전이에요 자 그래서 어, 자 우리 그이 클래스에 올려둔 놓은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습해 보셔도 되구요 아니면 자 지금 현재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세 번째 자 이것을 클릭하시게 되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베가스 자, 압축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구요자 또는 자 여기 보시면 Watch the 스 i n 이션 i t Demostration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클릭하면 뭐냐면 자이 베가스라는 플러그인을 이용을 해서 과거 영화 중에 신시티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를 구현한 사이트입니다. 자 여기 배경 사진이 지금 바뀌죠. 그쵸? 뭐 브로스 윌리스 나오고 멜깁슨 나오고 누가 나오나요? 에바그린 나오고 그쵸? 뭐 제시카 알바 나오고요. 자 여기 사진 바뀌는 거 보이실 겁니다. 자이 기능도 뭘로 만들었다고요? 네, 베가스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만든 사례입니다. 자그 사례를 자이 사이트에서 보라고 자 데모 버전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자두 번째 리드 더 다큐멘테이션 있죠. 자이 다큐멘테이션은 베가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옵션 기능들. 자좀 이따 다시 보실 건데요. 자 여기 이두 번째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뭐 셋업하는 방법, 세팅하는 방법, 트랜지션. 화면 전환 효과죠. 자 그리고 어, 베가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메소드. 자 이런 것들의 어떤 다큐멘테이션을 보여주고 있는 페이지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트랜지션 한번 눌러볼까요? 트랜지션을 눌러오게 되면 자 여기 가운데 사진이 있습니다. 자이 사진이 화면 전환 효과 즉 트랜지션의 효과가 페이드라는 얘기예요. 자 페이드 툴를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자 화면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자다트로 시작해서 어, 바뀌는 거 보이시죠? 자 슬라이드 업, 자 위로 올라가네요. 그쵸 슬라이드 다운, 네, 밑으로 자 사진이 바뀌는 거 보이실 겁니다. 자 번, 자 얘는 뭘까요? 범인가요 번, 불타는 듯한 느낌. 자 번이네 번. 자 플래시. 자 이런 다양한 화면 전환 효과까지 자, 이 베가스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다큐멘테이션을 참고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추가해 봐라 아, 자 위에 있는 것은 바로 소스입니다 자 여기 소스에 자, 이미지 3개 있죠 3개 이미지가 지금 바뀌는 거고요 바뀌는 전환 효과는 바로 플래시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트랜지션의 플래시 자, 우리 예제 소스를 가지고 한번 이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그래서 자 지금 이 pdf 자 파워포인트 문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자 할때이 어, 문서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라고 제가 제공해 드리는 겁니다 자이 문서들은 참고하시고요 어, 이것은 제가 지금 자, 인강을 통해서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자, 여러분들 홈페이지에다가 다 올려 놨으면 자, 요렇게 어풀 베가스라고 하는 폴더에다가 세 개의 네 개의 폴더를 만들고 각각의 파일을 자, 드래그 앤 드롭을 통해서 올렸고요. 풀 베가스 밑에다가 어, 베가스 1.html 문서를 제가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제공했어요. 자, 보이시죠? 자, 이 파일을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오른쪽처럼 자, 기본적인 HTML 페이지를 제가 넣어 놓은 겁니다. 자, HTML5의 시작인 닥자 독타입 HTML. 자, HTML을 시작해서 HTML로 끝났고요. HTML 폴더 안에 헤드 자, 헤드 태그, 바디 태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메타 태그 캐릭터 셋이죠. <웃음> 자, 그리고 타이틀 들어가고요. 자, 그리고 CSS 파일을 불러오기 위한, 자,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자, 외부의 CSS 파일, vg.css 파일을 가지고 와라. 자, CSS 폴더 밑에 있는 이 파일을 가져오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풀베가스 밑에 CSS 폴더 있고요. 자, CSS 폴더 밑에 네, vg.css 파일이 있습니다. 자, 확인되셨나요? 자 그리고 바디 태그와 바디 태그 사이에 간단하게 h1 태그가 들어갔네요 어, 제목 보여주는 겁니다 자이 문서를 출력하게 되면 자이 문서처럼 되는 건데요 직접 한번 입력해 볼까요 자제 자, 홈페이지입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자 폴더명이 뭐였습니까 폴 베가스였죠. 그리고 베가스 1.html. 자, 여러분들 홈페이지 주소 다 기억나실 겁니다. 자,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 뭐가 떠요? 흰색 배경에 아무것도 없구요. 자, 그리고 풀스크린 백그라운드 이미지. 베가스.js 플러그인을 이용한 풀스크린 배경 이미지. 자, 이 내용만 들어간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이 베가스 1점 자, 여기 베가스 1.html 문서에 어, 이 h1 택으로 제목을 입력한 거고요자 그리고 자이 베가스.js 라고 하는 자, 부분에 하이퍼 링크 걸 하이퍼 링크 걸려 있습니다 하이퍼 링크 여기가 베가스에다 갖다 대면 자 하이퍼 링크 클릭될 수 있게 자, 마우스 포인트 바뀌는 거 보이실 겁니다 자, 그리고 베가스 플러그 인을 이용한 풀 스크린 배경이미지 자, 그러면 이렇게 자, 보이시겠죠 자, 이렇게 보이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아, css 밑에 vg.css css 문법에서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쵸 자, 현재 배경 이미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CSS VG.css 문법으로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자, 요렇게 보인다. 자, 그러면 자, 베가스 1.html에다가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어, 베가스 기능을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베가스 기능을 추가해 볼게요. 자 제가 지난 시간에 뭐 했었냐면 자 css 파일을 불러오고 있으니까 자 우리가 그 베가스라고 하는 파일에 자 css 폴더 밑에 보면 베가스.css 파일도 있죠 베가스라는 그러니까 플러그인을 가져다 쓰게 되면 다운로드 받게 되면 기본적으로 css 파일과 j s 파일이 있다고 라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저 베가스.css 파일을 가지고 와서 사용하기 위해서 자 저것을 css 폴더 밑에 있는 베가스 css를 가지고 옵니다 스타일 시트 자 베가스 css 파일을 가지고 오, 오겠죠 어, 가지고 왔습니다 자그 다음에 자 우리가 배경으로 사용할 자 이미지를 쓸 건데요 자 이미지는 음, 이미지를 쓰기 위해서 우리 이걸 먼저 넣어야 되겠네 자 바디와 바디 사이에 자, 자바스크립트를 넣겠습니다 자 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 지난 시간 뭐 했나요 자바스크립트 최신 버전을 어, cdm 방식으로 가지고 왔었죠 자 라테스트 가장 최근의 버전을 가지고 와라. 자,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를 열어서 자바스크립트로 닫아 줍니다. 자, 코드점 jquery.com에서 어, jquery의 라테스 어, 최종 버전을 가지고 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자, 우리 어, 다운로드 우리 폴더에 js란 폴더 있죠? js 폴더에 가시면 vegas.js 라고 되어있는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있을 겁니다 자 이것을 불러와야죠 그래야지 우리가 어, 배경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자 이것은 js 폴더 밑에 vegas.js 라고 하는 파일을 불러올 겁니다 자 그리고 스크립트 닫아 줘야죠 자 됐나요 자 우리가 베가스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압축을 풀고 자 js 파일을 서버에 올렸구요 그 그것을 그대로 호출하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자 우리 이미지 폴더에 있는 거자 우리 이미지 폴더에 이미지가 좀 다섯 개 들어가 있어요 그쵸 자 이것을 갖다 써야죠 자 그냥 갖다 쓰기 위해서 우리는 이미지 태그를 쓰는 게 아니구요 자 스크립트 자 jQuery 문법이기 때문에 자 먼저 달러 표시를 이용해서 자 펑션 자 그리고 자 달러에 여기 보시면 풀바디가 지금 컨텐츠라고 하는 자 지금 우리 사진이 어디에 보여줄 거냐면 자 바디에서 보여줄 거잖아 그래서 자 그래서 자 바디라고 하는 영역에 바디라고 하는 영역에 자, 플러그인을 적용해라 좀 무슨 말이냐면 전체 영역에다가 베가스가 베가스라고 하는 플러그인을 적용을 해라 그 뜻입니다 자 적용을 하는데 어떤 형태로 자 슬라이드 형태로 적용을 할 건데 적용을 할 건데 자 여기에 나타날 이미지는 자, 이미지의 경로를 써줍니다 자 그리고 이미지 스폴더에 있는 1.jpg 자 이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두번째 있는 이미지 세번째 있는 이미지 네번째 있는 이미지 자 네번째까지만 일단 표시하겠습니다 첫번째 사진에서부터 네번째 사진까지 슬라이드 형태로 변화를 시켜 주겠다 자 여는 태그 있으면 닫아 줘야 될 거구요 닫아 주고요 박스에 닫아 주고요 또 뭐가 있나요 한번 더 해야 되겠네 다둘 끝났으면 자 스크립트로 닫아 줍니다. 자 우리는 스크립트 문법을 배우는 게 아닐까요? 아니니까 음. 자 스크립트 이렇게 사용하고 아이 안에서 어떤 클래, 어, 클래스 음, 어떤 플러그인 어떤 플러그인 사용할 건지 어느 영역에 지정을 할 건지 어떤 이미지를 불러올 건지 그 정도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음, 슬라이드 아, 하나 빨먹었네요 자 1번부터 4번까지 슬라이드를 보여줄건데 자 이것을 자, 이런 옵션을 사용합니다 음, 딜레이 자 매초 단위로 어, 사진을 음, 보여줄거냐 자 여기서 3500은 자 초단위로 보여주는 기본 단위는 음, 자 보통 입력할 때3500 밀리초를 얘기합니다 밀리초. 뭐예요? 슬라이드 간 전환 속도예요. 그러니까 3여긴 네, 주석이고 3500밀리초는 다시 말하면 3.5초란 얘기지. 그러니까 3.5초 단위로 사진을 바꿔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자. 어. 그리고요 넣았고한번더 해줘야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 스크립트가 끝났습니다 자 저장 한번 해볼까요? Ctrl S 눌렀습니다 자 저장됐죠 베가스 1 html 자 이것을 자 새로 고침 F 5 번을 누르시게 되면 음, 어떻게 되나요? 안 바뀌네 뭐가 잘못됐을까요? 자 스크립트에 자 스크립트 호출해서 불러왔구요 js 파일 불러왔구요 자 펑션 주고 열고 어, 전체에다가 적용해라 베가스 플러그인을 가지고 아 슬라이드 그리고 src 자기 붙여볼까요 자 이미지를 자 작은 따옴표로 묶어줬고 했습니다 하표 어. 달아졌네요 네. 자, 자, 어,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자, 딜레이 3 5 0 0 밀리초 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3.5초 단위로 자, 슬라이드가 바뀌는 겁니다. 자, 우리 소스 상에 자, 네 장의 사진을 제가 넣었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자, 이 화면 상의 사진이 몇장 바뀌는지 보세요. 자, 논밭 한 장. 자, 요트 두 번째 사진. 자, 세 번째, 자, 강 사진. 네 번째 아, 여인 사진 자 그리고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갑니다 그쵸 자, 다 확인하셨나요 자 다시한번 소개해 드리면 자이 vg.css 이 파일은 무슨 파일이에요 얘는 무슨 파일이야 어. 자 우리 지금 현재 처음 화면에 이풀 스크린 백그라운드 이미지 이 글자 써 있는 부분 있잖아 즉 콘텐츠 콘텐츠 포 자, 표현을 위한 css 파일입니다 그쵸? 자 얘는 뭔가요? 자 얘는 음, 베가스라고 하는 플러그인의 베가스 플러그인을 표현하기 위한 css 파일이에요자 이해되시나요 자 그리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divs부터 div까지는 뭐예요 컨텐츠 영역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컨텐츠 스타트 에서부터 ativ 까지 c 텐츠 t e n d 그러니까 이 영역이라고 이 글자 영역 음. 자 그리고 자 여기서부터는요 여기서부터는 스크립트 자이 문장은 제가 뭐라고 했죠 음. 자이 문장은 자, jQuery 파일을 j q u e r 리 파일을 인식하기 위한 최신 버전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쵸? 자 그리고 얘는 베가스라고 하는 베가스의 베가스 Vegas 플러그인 파일이죠 플러그인 파일입니다. 자 그래서 스크립트 문법을 그냥 가지고 온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여기는 자 자바스크립트 문법인데요. 자 우리는 문법을 뭐 전체 이해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자 여기 바디라고 되어 있죠. 바디 클릭하게 되면 아 문서 전체에다가 문서 전체에 플러그인을 적용시켜라.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리고 슬라이드 이미지가 1,2,3,4 4장의 사진을 슬라이드 형태로 보여주는데 딜레이 되는 시간은 3,500 즉 3.5초로 어, 화면 전환해서 보여줘라 그렇게 해서 보여주게 되면 자 이렇게 지금 보여지게 된다고요 됐나요 자 그런데 자, 우리 이미지 폴더에 이미지 폴더에 자 5.jpg 라는 이미지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풀베가스 폴더 밑에 비디오스라는 폴더가 있고 비디오 폴더 밑에는 투어.mp4라는 파일도 있어요 자 확인 됐죠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서두에 뭐라고 했냐면 아 이미지 뿐만 아니라 동영상도 자 홈페이지 배경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이걸 보여줬죠 자이 동영상 자 농.. 자 저, 논밭 요트 자 세번째 강 네 번째, 여인. 그리고 다섯 번째, 아, 동영상이 보이는 겁니다. 아, 동영상도 풀 스크린으로 가능하구나. 어. 자, 그런데 주의사항 너무 용량이 크게 되면, 자, 로딩하는데 오래 걸리겠죠? 어, 그래서 제가 적당하게, 아, 이 비디오스란 폴더 밑에 이투어 m p 4 파일을 샘플, 샘플로 저 올려놓은 겁니다. 자, 그럼 동영상을 한번 넣어볼까요? 자 동영상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추가합니다. 자네 번째, 자 다섯 번째 사진을 넣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사진을 넣는데, 자 이것은 뭐냐면, 자 다섯 번째 사진은 음, 다섯 번째 사진 밑에다가 비디오라를 지, 비디오 옵션을 통해서 비디오를 집어 넣을 건데. 만약에 이 비디오에 문제가 있다라면 자이 5.jpg 파일을 포스트로 먼저 꺼내겠다는 얘기에요 자 비디오는 자 우리 경로가 어떻게 됐어요 경로가 자 비, 비디오라는 폴더 밑에 비디오스라는 폴더 밑에 투어.mp4라고 하는 파일을 제가 올려놨죠 그쵸? 자, 그러니까, 이 경로에, 비디오스라는 폴더에 이 파일을 읽지 못하면, 자, 이미지 폴더 밑에 있는 5.jpg 이미지로 대신 보여줘라. 그런 뜻이 됩니다. 자, 이 동영상은, 자, 루프, 반복을 하겠습니까? 라는 옵션이 있구요. 아니요, 저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false. 자, 그러면 소리를 내겠습니까? 아니요. 아 자, 뮤트는 자 소리 죽이는 거죠 어, 소리 없애는 겁니다 예 소리 없애겠습니다 어, 닫아주고요 또 여는 태그 어, 닫아주고요 자 이게 끝이에요 자네 번째 사진까지 그대로 노출이 되고 화면 전환 효과에 의해서 어, 슬라이드가 바뀌고요 다섯 번째 이미지 밑에 비디오라는 옵션을 쓴 거기 때문에 자이 비디오가 문제가 발생이 되면 5.jpg 이미지가 노출이 될 거고. 자, 비디오의 이미지 아, 비디오에 문제가 없다라면 5.jpg가 노출되는 게 아니라 비디오로 바뀔 거란 얘기입니다. 자, 저장 한번 해 볼까요? 자, 이거 아니었고요. 자, 우리가 지금 만든 거는 이거였죠. 풀 베가스 밑에 베가스 1.html. 자, 이것을 새로 고침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사진, 두 번째 사진, 세 번째 사진 나오고요. 자, 네 번째 사진까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어, 잠시만요. 뭐가 문제 있을까요? 자, images, video, 자, 경로 써주고요 videos라는 폴더 밑에 맞죠 v-i-d-e-o-s 폴더 밑에 tour.mp4 루프는 반복하지 않겠다 자일사 소리를 줄이겠다 없애겠다 그리고 여는 택, 여는 거 닫는 거 자, 무엇이 문제일까요? 음... 자, 비디오 자, 다시 저장하고 다시 실행시키면 음네 네번째 아, 뭐가 문제가 있네요 자 스크립트 넣구요 코드 자 베가스 a s j s 가지고 왔고 아 비디오 흠흠. 투어 점 mp4 파일 자, 뭐가 안되는지 일단 확인해 봐야 겠네요 베가스 밑에 이 파일이 있고 이 파일 밑에 비디오스 투어 mp4 파일 음. 자 이거 한번 가지고 와 볼게요 첫 번째 사진, 세 번째 사진, 네 번째 사진. 자, 이미지 자 영상 파일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영상이 지금 잘안올라온것 같습니다. 자, 이 비디오 파일이 2. mp4. 자, html 폴더 밑에 제가 만들어 놓은 배가스 테스트란 폴더가 있고요 자이 파일에 보면, 음, 자 우리가 지금 작업한 거랑 똑같아요, 그쵸죠 어, 비디오 투어. 어, 자 얘를 한번 열어볼까요? 베가스 테스트. 자, 베가스 테스트, 베가스 1자 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첫 번째 사진 바뀌었고요. 두 번째 사진. 자, 세 번째 사진. 네 번째 사진 나왔고, 자, 그 다음에 동영상 돌아가요. 자, 확인됐나요? 자, 문법 다시 한번 보세요. 자, css. 아, 자, 이건 아까 어떤 목적인지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 얘는 주성문이니까 굳이 필요 없습니다. 자, divs부터 div까지는 자, 이 컨텐츠 영역이었고요 자, 그리고 code.jquery는 jquery 파일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시작하는 자, 최, 최종 버전을 가지고 와라. 자, js 폴더 밑에 vegas.js 파일은 vegas 플러그인을 사용하기 위한 자바스크립트 파일이었고요 자 그리고 전체 영역에다가 베가스 플러그인을 적용하십시오 슬라이드 집어넣고요 자 이미지 4개 집어넣고 다섯번째 그 안에 비디오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자 요렇게 집어넣습니다 자 여러분들 소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그렇게 해서 실행시켰더니 자 화면이 지금 요렇게 바뀌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자 우리 이 기능 한번더 줘볼게요 어? 자 여기에다가 자 여기에다가 자 아까 우리 자 베가스2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어 어떤 그 트랜지션 효과 있었죠 자 바로 이 화면입니다 음. 자 페이드 효과 슬라이드 라이트 효과 자,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 사이드 업투 한번 눌러볼까요? 자 슬라이드 업. 자 위로 올라가는 효과. 자줌인 투. 네. 확대 점점 확대되는 거죠. 줌 아웃. 뭔가요? 화면이 작아지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러한 효과들을 클릭하게 되면, 자 여기서 보면 트랜지션 하고서 효과 이름이 들어가 있죠. 자 우리 줌 아웃 한번 볼까요? 줌 아웃을 자이 소스를 그대로 복사해서 트랜지션 줌 아웃을 그대로 컨트롤 C 한 다음에 자 우리 소스 자 우리 소스에 자 그대로 추가합니다 어디다가 자 여기다가 추가합니다 자 그랬더니 트랜지션 줌 아웃으로 들어가죠 맞나요? 자 저장한 다음에 저장한 다음에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보세요 자 뭔가요 뭐 아, 뭐야, 뭐야. 음. 자 딜레이 3.5초 아 트랜지션 화면 전환 효과 상이 있는 경우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 이것을 없애고 여기다 지금. 자 사진이 어, 사진 트랜지션 되는 효과가 줌 아웃이었죠. 어, 줌 아웃 사진이 어, 점점 작아지는 그런 느낌 드러는 거 보이실 겁니다. 자 동영상이 중간에 포함되면 이 트랜지션이 안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부분을 제가 삭제한 거고요. 이미지로만 자 이미지로만 자 사진의 슬라이드 효과 즉 트랜지션 바뀌는 기능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준거예요자 아까 뭐 이런 문법상의 심표 빠지고 그랬기 때문에 좀안 나왔던 거고요자 여러분들 거 소스 잘 확인해 보세요 심표 어디 들어가고 어디 빠지고 하는 것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트랜지션에서 줌 아웃이든 줌 인이든 음, 뭐번 효과든 자, 우리 아까 여기에 있던거 한번 추가시켜 보시고요 트랜지션 자그 밑에 또 내려 보시면 뭐가 있냐면 자 랜덤 트랜지션 자 이렇게 랜덤으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트랜지션 페이드 줌 아웃 자 수월 수어, 자, 수어 레프트 자 이거 한번 그대로 복사해서 한번 넣어볼까요 그대로 복사해서 트랜지션 이 영역에다가 자 이렇게 추가한 겁니다 자 저장했다가 다시 결과를 보시게 되면 어떻게 보일까요 오, 사진 나타나는 효과 바뀌시, 바뀐 거 보이셨죠 두 번째 사진 세 번째 사진 네 번째 사진 자, 이게 랜덤으로 바뀐다고요 자, 확인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는 경우도 있고요 자, 커스텀 트랜지션. 자,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구요. 어, 자, 그 밑에 내려 보시면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자, 여기 보시면, 자, 사자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자, 아까 트랜지션하고는 다른 거예요. 트랜지션은 화면 전환 효과구요. 자, 이 애니메이션은 사진이 이게 옆으로 살짝 움직인다든지 그런 효과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눌러보세요. 자 사진이 점점 작아지면서 뭐 트랜지션과 전혀 다른 느낌을 줄 겁니다 트랜지션은 화면에서 화면으로 바뀔 때 나타난 효과고 애니메이션은 하나의 사진이 움직이는 효과예요 자 여기 랜덤도 있네요 자 애니메이션 랜덤 한번 복사해 볼까요 복사해서 어, 아까 거 여기다가 자 트랜지션 다음에 자, 애니메이션을 추가합니다 랜덤 자 저장 자 그리고 나서 결과 확인해보면 앱 새로고침 눌렀습니다 자 사진은 나타나서 또 움직이잖아 자이 요트도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첫번째 사진에서 두번째 사진으로 변해가면서 적용되는 효과가 트랜지션 자 사진이 나타나고 나서 움직이는 것은 자, 애니메이션이죠 자 여러분들 파워포인트에도 화면 전환 효과와 슬라이드 효과 있잖아 애니메이션 효과 있잖아 그거랑 똑같다고 라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한 기능을 베가스라고 하는 플러그인이 베가스라고 하는 플러그인이 아, 다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내 홈페이지가 자 이런식으로 사진만 바뀌어도 정적이었던 홈페이지가 어떻게 바뀌어요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동적인 사이트처럼 보이잖아요 자 그러면 시선 집중이 될거 아니야 몰입도가 생길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도 자이 베가스라는 자, 사이트 다큐멘테이션 한번 보시고요 자 여기 다양한 효과 한번씩 눌러보시고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자여기다 이렇게 한번 추가시켜 보세요 자 오늘 실습한 것은 베가스라는 플러그인이고 간단하게 소스코드 이거예요 어, 베가스 1점 매치되면 이게 답니다 자 여러분들은요 자 제가 샘플 사진 이미지 스라는 폴더 밑에 이렇게 사진을 넣어 놨었지만 아, 풀베가스 밑에 이미지라는 이미지 사진을 다섯 개 이렇게 넣어 놨지만 자 여러분들은요 이 사진으로 하지 마시고 자 본인 사진이나 자 제것처럼 자제것 사진처럼 자 여러분들 사진으로 바꾸시거나 또는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모든 과목에서 디자인 과목에서 만들어진 본인의 결과물로 배경사진으로 바꾸시라고요. 바꾸시고 나서 다 완성이 되면 우리 지난주 캐러셀 했던 것처럼 URL 주소를 복사해서 과제방에다가 제출하시는 겁니다. 다 아셨나요? 어. 자, 그게 아, 이번 주 과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우리 파워포인트 문서로 한번 되돌아가 볼까요? 음. 자, 파이포인트, 어, 파워포인트, 파워포인트 문서구요. 어. 자, 다시. 음. 자, 우리 이거 추가한 거예요. 음. 자, 이미지 3개. 거. 자, 우리는 다섯 개였죠? 아, 우리는 네 개였습니다. 네 개였고, 동영상을 추가할 때 동영상이 나오지 않으면 그것을 대신 넣을 수 있는 이미지. 해서 총 다섯 개를 넣고, 자, 여러분들도 최소 세개 이상 자, 본인들의 사진이거나 자, 디자인 결과물을 늘 자, 풀 배경으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이처 1, 2, 3는 이런 이미지예요. 자, 이게 실제 구현하면 이렇게 된다. 어. 자, 그리고 동영상을 삽입하는 방법 제가 아까 우리 했었죠. 어. 자, 이 소스를 이용하면 여러분들 동영상을 추가하실 수가 있다. 자, 그리고 나서 베가스 플러그인의 옵션들이 다큐멘테이션을 보시게 되면 쭉 나와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프리로드. 뭐, 프리로드 이미지. 자, 시작할 때 이미, 이미지를 미리 가져오는 것 시작할 때 동영상을 미리 가져오는 자, 옵션도 있고요. 가져오겠냐? 아, 아니, 난안 가져올래. 그래서 기본값이 펄스라고. 자, 타이머 막대를 표시하, 표시하거나 감춤, 누, 자, 감춤 때 사용하는 옵션 타이머가 있습니다. 자, 기본값이 투르죠. 어. 자, 우리 사진 첫 번째 사진에서 두 번째 사진 넘어갈 때맨 밑에 자, 흰 줄이 쭉 나타났잖아. 걔가타이머예요 타이머. 자 오버레이를 표시할 거냐? 기본값은 False. 오토 플레이 자동으로 슬라이드 쇼를 시작하겠습니까? 자 True 값이에요. 그래서 오토 플레이 오토 플레이라고 하는 옵션을 주지 않아도 자동으로 슬라이드 쇼가 진행된다라는 거고. 자 딜레이. 자 트랜지션 할때 지연 시간입니다. 자 기본값이 얼마예요? 자 5,000 밀리초, 즉 5초란 얘기지. 자 우리는 아까 얼마 줬어요? 자 딜레이에서 3500 줬잖아 그래서 3.5초가 된 겁니다 기타 뭐 가로 위치 슬라이드 배경에서의 안 위치 뭐 vl란인 세로 위치 트랜지션 트랜지션 효과 자 그리고 슬라이드 슬라이드 쇼를 만들 경우 슬라이드 이미지 배열입니다 자 아까 뭐였어요 우리 소스 상에 이 슬라이드 있었잖아 이거라고 자 그리고 트랜지션 사용했고요 딜레이 어, 3.5초 동안 사진을 딜레이 시키겠다 애니메이션 적용하겠다 자 그리고 어, 자, 이런 기본적인 옵션들이 있고요 아까 보셨던 우리 다큐멘테이션에 자, 이런 트랜지션 효과들 그리고 어, 트랜지션 효과들 그리고 애니메이션 효과들도 있다 어, 그렇죠 자, 이거는 애니메이션 효과, 이거는 트랜지션 효과. 자, 여러분들이 하나씩 눌러 보시고요. 가장 마음에 드는 트랜지션과 애니메이션을 선택해서 여러분들 코드에다가 추가 시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베가스라고 하는 플러그인 이 외에 풀 스크린 배경으로 만들 수 있는 자, 여러 가지 플러그인이 있습니다. 뭐풀 클립이라고 하는 풀 클립이라고 하는 플러그인도 있고요. 자 애니 스트레치, 풀 스크린 백그라운드자 맥스 이미지, 자 리디우스. 자 이러한 음, 플러그인이 굉장히 많다라고 했습니다. 꼭 베가스뿐만 아니라 이러한 플러그인을 통해서도 아, 풀 스크린 배경 랜딩 페이지를 만들 수 있다. 자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 자, 이, 우리가 오늘 소스 코딩한 소스가 바로 이겁니다. 아, 여러분들 서버에다가 자, 폴더 만들어서 각각 올리시고요. 이 소스를 입력한 다음에, 자, 결과 확인하시고요. 자, 결과 확인하시고요. 결과 확인한 다음에, 자, 여기 삽입되어 있는 사진을 여러분들 본인 사진 또는 여러분들의 디자인 결과물을 올려서 자, 이 도메인 주소를 복사해서 과제방에다가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플러그인 간단한 실습은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고생하셨습니다